참고적으로 주식 투자 임무는 27년이며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것은 25년 내외입니다. 전첫 직장이 금융업계라 자연스럽게 주식을 접하게 되었고 386세대가 모두 힘들어했던 IMF를 경험했으며 IT 버블의 카드 사태, 9.1 테러 리먼 브라더스 파산, 미국 금융위기 및 유럽 부채 위기 등 모두 나열하기 힘든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일련의 힘든 시기를 경험하면서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매매 원칙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또한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3년, 5년, 10년 주기로 개인 투자자들이 망한다는 여러 가지 소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소리를 믿지 않았고 입문한 지 9년 내외까지는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인 자만심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직장도 그만두고 데이트레이더로 나섰습니다. 데이트레이더로 나서니까 처음 1년에서 2년은 정말 한 달에 돈을 너무 손쉽게 벌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탐욕에 빠져서 주식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실행해서 내 자신의 실력을 믿고 레버리지 투자를 엄청나게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무렵이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저도 모르게 너무 자만심과 탐욕에 빠져서 많은 돈을 코스닥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결국 위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제가 매수한 주식은 거의 70% 이상 폭락하면서 전 주식 선배들이 항상 경험한다고 했던 깡통을 차게 되었습니다. 근 10년 만에 깡통을 차니까 정말 괴로워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포대교 앞에서 서성거리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레이더를 그만두고 6개월 동안 금융업계가 아닌 새로운 직장을 다니면서 좀더 많은 생각하며 치유의 기간으로 삼아 정신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2009년 상반기 온통신문에는 공황이 온다는 내용과 증권사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 등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가 도배할 때저 역시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하고 주식시장을 외면할 때는 역발상적으로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있는 하이닉스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참고적으로 하이닉스가 치킨 게임에 회자가 될수 있다는 기사가 많을 때였으며 그래서 주가도 1만원 이하에서 움직일 때라 전하이닉스가 치킨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지고 있는 현금과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고 하이닉스는 200% 이상을 수익 실현하고 다시 예전에 주식시장에서 매매했던 나의 매매법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정말 내 인생에 힘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주식 매매 원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지키게 되었고 3년이 지나면서 날린 금액을 모두 벌게 되었으며 현재는 큰 수익을 보면서 진정한 곳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 번의 좌절과 함께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며 전업투자자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주식 투자자들이 모두 힘들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리지만 전 올해 수익도 억대로 벌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주식시장에 입문하면서 날린 수업료와 좌절하지 않고 공부하면서 익힌 매매 원칙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올해까지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일단 스캘퍼나 데이트레이더처럼 단기 매매는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 주식매매 할 때는 자기 현금의 70% 이상은 유가증권시장에 투자 1 5이 하는 코스닥에 투자하며 나머지 15%는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투자할 때 항상 차트만 보고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외인과 기관은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기관과 외인의 포커 페이스를 조심하시고 가끔씩 언론 플레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인과 기관의 레포트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항상 매매할 때는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1개월에서 2개월 관망하다가 돌발 악재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심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 매매할 때는 전체 시황과 옥팡도 꾸준히 체크하시고 펀트멘탈, 모멘텀 차트 등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을 읽을 수 있고 많은 돈을 벌수있을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좀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매매법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매매 원칙입니다. 누군가 돈 버는 매매법을 얘기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법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이 어려움 시기에 꾸준하게 돈벌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